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입니다 네,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한 차트에 작도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어, 해드릴게요 몇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어, 추세선 음, 그리고 이 추세선을 긋는 기준이 뭔가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 쉽게 쉽게 어좀 파악할 수 있는 어 그런 그 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비트 많이 쓰실 텐데 업비트 차트에서 작동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업비트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그 차트 화면이 뜹니다. 근데 지금 화면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차트 높이 설정.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하시면 조금 더 이제 넓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 종류가 기본 차트 아니면 뭐 트레이딩뷰 차트 이렇게 보실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 트레이딩뷰 차트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본 차트는 너무 어, 좀 불편해가지고. 지지저항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 트레이딩뷰 차트 기준으로 이 선이 있습니다. 추세줄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화살표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가로줄이 있습니다. 가로줄에서 어,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평 그 선을 긋는 겁니다. 주로 이제 고점 저항을 받았던 이런 어, 선들, 그리고 예, 저점에서 반등 줬던 이런 지점들, 이런 예, 지점들을 그 긋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가격이 진행되면서 해당 선에서는 추후에 어, 지지 또는 저항으로 이제 그 가격이 작용을 하게 된 그런 어, 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상승 추세를 긋는 방법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선을 그어야 돼요 자 선을 긋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빛이라고 있습니다 빛, 빛 하시고 여기 자석 모양 하시면은 어, 그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그 선이 딱 그려져요 그래서 최저점에서 만들어진 그 반등자리 있죠 여기를 하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반등자리까지 그 선을 이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저점은 여기니까 지금은 25,390원에서 어, 3만원 이 저점을 이은 선이 추세선이 되는 겁니다 자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끼리 있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어, 이 반등 지점까지의 하락 추세를 지금은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고점과 고점끼리 이었을 때자이 단기적인 흐름이 하락 추세라고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자 지금 하락 추세가 그 이어지고 있는 그 기준 자체는 이렇게 고점과 그고점보다 낮은 고점을 이은 선요게 이제 하락 추세선이고요 그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하락 추세선 비트코인 골드가 단기 하락 추세에서 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고시점이 그 언제냐 여기입니다 바로 29,950원 뭐 3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3만 원에서 이 하락 트렌드를 뚫었을 때 이때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을 긋는 기준은 상승 추세선은 저점. 저점을 이은 선이 이탈되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상승추세선을 긋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추세선은 고점끼리 이은 요우 하향하고 있는 선을 언제 위로 돌파할 것이냐 네,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리는 겁니다 질문이 또 생깁니다 여기 캔들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것도 있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긋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은다 맞습니다 난 두다 다 맞아요. 왜냐면은 캔들 자체가 이 꼬리 기준의 고가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몸통 기준인 그 종가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어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 할수 없습니다. 대신에 기준 자체는 좀 명확하게 어, 하는 게 좋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고점은 고점끼리 있고 몸통은 몸통끼리 있는 게 좋다 이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추세선을 그을 때 꼬리 기준으로 그어야 되냐 몸통 기준으로 그어야 되냐 요거에 대한 기준은 없다. 대신에 몸통끼리 그으려면 은 몸통만 긋고 네, 꼬리끼리 으려면 꼬리끼리만 긋는 게 좋다. 어. 꼬리가 길면요? 꼬리가 많이 길어도 그냥 꼬리는 꼬리끼리 긋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그 해당 차트가 딱 그려져 있는 시점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시간봉이면 한 시간봉, 네 시간봉이면 네 시간봉. 그네 시간봉, 한 시간봉 그 타임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꼬리에 대한 영향도는 동일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음. 그러니까 일봉에서 꼬리랑 한 시간봉에서 꼬리는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같은 타임프레임, 한시간봉에서의 꼬리에 대한 의미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같은 타임프레임에서는 꼬리는 꼬리로 보고 몸통은 몸통끼리 보는 게 맞다. 거래소마다 기능이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는 그목표가기 때문에 지정가로 예약 매도를 걸어놔도 안 팔려요. 근데 손절가는 지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문을 해버리면 당연히 바로 체결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매수 매도의 주문을 거는 게 아니고요 예약 지정가라고 있습니다 여기 업비트 메뉴에 보시면은 매도 지정가 시장가 예약 지정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가격 매도가격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일반 지정가는 현재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낮으면 바로 그냥 시장가로 체결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예약 지정가는 여기에서 감시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손절가를 미리 책정을 해두고 이 손절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얼마에 팔 것인가 요거에 대한 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가에 대한 주문은 일반 지정가 주문이 아니고 예약지정가라고 그 따로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문을 걸어 두시면 됩니다 좀 사소하지만 예, 초보자분들은 되게 어려워 하실 법한 이런 예, 내용들 을 한번 털어봤고요 여러분들 어, 초보를 위해서 뭔가 이런 컨텐츠를 좀 다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 내용 있으면 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컨텐츠 예, 제작에 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콩밥